같이, 같이, 가이어봤 같이, 요이 같이, 같이, 같이, 같이, 같이, 같이, 같이, 같이, 같이, 같이, 거이 같이, 같이, 같이, 이이이 공무까지 보니까, 어. 저래 옛날에, 우리 한 10, 20년 전에, 석방팀 우리 나라 사람들이 한700 정도 걸갔다니까 어. 런데그 생각으로, 한700 넘게 멀지 않습니까? 어. 700적봅니다 이러고. 어, 그러고. 자기, 선보자대들이 원래 밥하고 간식을 사시면 간식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어. 돈이 많이 나오니까. 간식하고, 어, 정기서 값도 적어도 쌓아고 와, 그럼 돈 천만 원 나오겠는데 그냥 네그 정도 나오고 뭐또 일만 원짜럼더 벌어 간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한돈 천만 원을 벌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저거 들이 천만 원 일인당 네 와, 아... 간식 같은 거 지네가 해결하고 네 간식 하고 밥은 저들이 해결하고 어 지금 저들이 해결하는 조건으로 <웃음> 천만 원선 예. 네. 오 많이 벌 벌어 가네 많이 벌어가지 예. 어 <웃음> 우리 쪽에는 애들이 다섯 등 밖에 안 되잖아요 어. 동말 차고 맨날 꾸준히 하루에 두개 차면 천만 원, 넉게가 없을 것 같아요 일하는 양으로 가지고 가는 거니까 그럼, 그러, 그러면 네, 공구리, 뭐, 우리 철근이 철근 철근? 예. 철근? 네. 철근도 그렇고 오. 철근 섭방뛰기 하는 애들 그 정도 가져가겠네 가져가고 공구리도 마찬가지고 공구리뭐 어제 먹은 게철근이다니요 어제 철근하고 먹은 거야? 예, 예. 어 철근 철근 조립은 베트남에 니다아 그쪽은 캄보디아야? 예예 제생각고아 꽤나 처음부터 있었는데. 응. 어지냐면캄보디아에왔어요어 캄보디아, 방글라데시, 베트남 얘네들이 이제 주로 하는구나. 그쪽 그런. 그렇죠. 조금. 이제 중국에서 중국도 얘들 쉬운 일만 한다니까. 예, 중국애들은 이제 저기 반장이나 뭐 이런 거 팀장하고. 예. 참 씨, 이러 죽겠다. 그럼 우리는 뭐냐고, 우리 우리 저기 우리보다 더 뭐. 많이 벌어간다니까요. 우리 대도없으로서방이라 우리, 없으면 우리 월, 월급 해봤자 월급도안 되는데, 씨발. 네. 어, 월급따지면뭐잘잘 버는 도 우리 비교로 벌어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 우리 더블로 벌어가는 거지. 네. 아, 참, 그 정도선 버는구나. 와씨. 아,